말을 해야 되는 사건을 말을 하지 않하고 입을 닫고 있네. 남자가 뭘 했던지 남자가 뭘 잘못했던지 서방 때문에 집에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나와. 지금 여자가 근데 나오고 싶어해. 왜 이렇게 엄마야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게 있는데 자식이 있어? 어그거 때문에 지금 한타 그렇게 나와. 자녀는 어, 축복 아닌가요? 자녀는 축복인데. 그... 반갑습니다 월라신당의 워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궁합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잠깐만 근데 말을 해야 되는 사건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네 자기가 입장 발표를 해야 되든지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우기 나고 있나봐 음... 응. 이따 불러봐요 네 <웃음> <웃음> 아우 시끄러워 내 귀가 아파. 이 사람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싫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나 봐. 음, 자기 모금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람들 말하는 게 싫고 막 눈물이 많고 막 그렇게 보여. 눈물이 보여요? 눈물이 많아 울고 있는 게 보여. 여기 남자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게 보이지? 세상이 시끄러워서 조금 어디 조금 앉아있다 요렇게 보여. 사람들 말하는 게 싫었나 봐. 막 듣기 싫어? 와 그냥. 짜증나. 남자분은 성격은 어떠신가 남자분 성격은 조금 내성적이야. 내성적인데 밖으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래.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데 밖으로 외향적으로 하려다 보니 그게 자기 비유랑 안 맞았다고 그래. 여자분은? 여자분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인데 뭘 해도 해야 되고, 가만있지를 못하는데 지금 가만있는 히 형국이다 그래. 받아봤을 때 기운이 남자 때문이라고 더커. 남자가 뭘 했던지 남자가 뭘 잘못했던지 서방 때문에 집에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나와 근데 여자가 되게 깝깝해 그래서 보면은 여자 보니까 는왜 이렇게 이렇게 아... 와나 깝깝해 되게 깝깝해 이 여자 되게 깝깝한가봐 이렇게 남자 때문에 이상황이 놓인 게 되게 깝깝해서 여기 지금 막혈압이 오르고 막 말이 안나와 숨이 막혀 아 너무 답답해 이 남자가 한것 때문에 여자가 답답해서 보면은 여자가 어 지금 여자가 근데 나오고 싶어해 그거 여자가 나오고 싶은 걸 남자가 꺾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자가 지금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속에서 화가 이게 자중이 안돼 종합적으로는 어때요? 여자가 남자를 지켜주는 게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지금 힘이 들어 이 여자 지금 말도 못하고 사나 봐 자기가 속이 터지고 화가 나는데 뭐할말인데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끄끙 앓고 있나 봐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답답한가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답함이 늘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서 막 쳐다보고 있어 눈물이 나고 나한테 이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런 게 있는데 자식이 있어? 음, 어, 사면... 그거 때문에 지금 산다 그렇게 나와. 아, 그래요? 응. 자녀는 축복 아닌가요? 자녀는 축복인데 이 여자는 자식이가 강하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요 관계를 유지한다 요렇게 나온다고 막 그러잖아 엄마야 아빠들이 맨날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 내가 얘가 뭐 없으면 너랑 벌써 끝났어 얘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똑같다고 지금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남자를 만났을 때 조금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나봐 그리고 여기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 것도 있어 평탄하게 살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게 살다보니까 아닌게 아닌거지 진짜 나이 그까 무슨 상관이냐 요렇게 하고 만났는데 살다보니까 그게 그게 아닌 거야 근데 엄마가 너무 아빠야를 이렇게 살피는 마음으로 쳐다보다보니까 자기 화를 지금 드러내지 못해 근데 되게 지금 화가 찼어 답답한 영국이야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게 발사하지 못하고 발의를 못하니까 그냥 미쳐버리겠단 말이야 진짜 정말 나 눈물 날것 같아 그래 지금 어디 막 달아날까 봐 무섭나 봐 조금 그런 거 있나 봐응 근데 여자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라고는 하는데 되게 지금 슬프고 되게 깝깝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 고게 제일 관건인가 봐고게 제일 나한테 지금 커 근데 언제쯤 그럼 나갈 수 있을까요? 한 서른 일곱분 돼야 돼 서른 일곱에서 사십 초아 3년 뒤 3년뒤 편도 이렇게 좀 나가라고 허락을 해주는 아니 여자가 박차고 나와야 돼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봐야 아 내가 잘했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걸 보여줘야 돼 이렇게 살지 못해 지금 남자분은 응. 지금 뭔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응. 이분 왜안 할까요? 너무 신경질적인게 들었어 만사 짜증나고 막 무기력해 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각자라도 진짜 제 살게 찾아야 돼 여자가 나와서 활동을 하든 그래야 남자가 회의를 느껴 아네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무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지금 느껴져 어 남자분은 서태지 씨 서태지 네. 음 여자분은 그예요 부인이신 이은성 씨 이은성 정신세계가 독특해 정신세계가 똑똑하고 천재성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진짜 진짜 내가 그냥 말할게 이혼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데지 맘대로 안 돼. 그리고 사람이 항상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잖아 지금 아무리 초중년에 난 알아요. 잘 나갔으면 뭐하냐고 지금 아예 그냥 나오지를 않네. 뭘 알아 지가 뭘 하던데 왜 이렇게 엄마야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아까워 아니 이 여자의 마음이 나한테 왔어 분노와 답답함과 짜증과 막 화를 분출하지 못해 그러니까 말도 못하나봐 다 막아버리나봐 그냥 입을 너 이따 몰라! 막 이런거 2008년도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엄마 깝깝하겠어 왜냐면 이 엄마는 폈어야 됐어 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판단에 조금 꺾인 것 같아. 이거 지금 벗어나야 돼. 여자가 차고 못 나오면은 표면으로 좀 드러나야 돼. 지금 어떡할 거야. 이제 서른다섯인데 안그냐.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한마디 하 진짜 서태지 씨는 그 천재성을 조금 좋은 데다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인이라든지 곡 때문에 빛을 못 바라는 사람들한테 조금 보시를 해. 그리고 여자야 엄마 자기 꿈을 펼치세요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좀 표면적으로도 드러내고 힘든 거 있으면 주변에 도와달라고 말도 하고 그래서 아주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좋든 두분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